지난주 토요일에 22일에 가디언테이즈 심포니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녀는 왔어요. 이렇게 포토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갔다 오니까 후회가 되는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왜 서서 자신 있게 포즈를 취하지 못했는가. 근데 사람이 좀 많았어. 생각보다. 제가 갔을 때는 한 3시 반 정도 넘어서 갔어가지고 이렇게 굿즈를 팔았습니다. 캔뺐지 하고, 아크릴 스탠드. 하고, 이제 색지카드 이제 사컷 만화 캠페지 키홀더. 이제 아크릴 스탠드 키홀더. 하고, 이제 메일이 티셔츠. 태피스트리 하고, 태피스트리미야하고 뀨. 이제 이게, 이제 에코백. 하고, 이제 CD. 시즌 두장 한정. 하고 이제 랜덤 아크릴 피규어. 이 랜덤이 기 아무리 봐도 미공이죠. 미공하고 아크릴 피규어. 이건 되게 큰 거겠지? 시리즈 3명하고. 아, 미아가 은근 인기 캐릭인 것처럼 나오지 않아? 이렇게 이제 굿즈를 팔았습니다. 굿즈를 팔았고.